네. 세번째 코너 내가 바로 뷰티 크리에이터예요 아 내가 바로 뷰티 크리에이터 네. 자 저희가 다음으로 하게 될 코너는 내가 바로 뷰티 크리에이터입니다 임팩트 얼라이브 137, 139, 140, 142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국에서 미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셨나요? 다들? 아, 안 보셨어요? 다들 안 보셨나 보신 분 소리 질러! 보신 아! 걸로 네. 못 보신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멤버별로 미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음. 10개씩을 작성해서 투어 기간 내내 이뤄야 하는 미션이 있었는데요 투어가 끝나고 얼마나 이루었는지 체크를 해서 2등과 꼴등이 벌칙 수행을 하는 그런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 벌칙을 지금 바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어, 네.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이 부분들이 보시면 재밌지.. 하시, 아 재밌어 하지 않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오늘 진행을 하고요 네. 자 일단은 공동 1등한 저와 상인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됩니 아티스트 네. 선생님이 된거죠 그리고 2등과 4등을 한 제형과 문제는 저희한테 메이크업을 받게 됩니다 남는 우리 태호. 네. 가 m b c 아, 주는. 네. 아. 네. 오 아, 하가비지 않게. 꺼리. 어, 네. 요내 사랑. 네. 이제 보내줄게요. 잘뵙어 아, 네, 저 가요 이제. 아! 아! <웃음> <웃음> 엄청 잘 어울리는 노래잖아 이런 노래. 음. 예, 아? 예. 아, 아? 여러분 아, 아? 수줍은 이런 수줍은 듯한 모습은 모두 볼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웃음> 어? 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거면 눈안 감아도 돼. 거기 아니야. 아, 이야 섀도우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기 섀도우 안에서 해. 오! 거, 거. 아니야, 아니야. 우와! 아니야, 아니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대박이야. 오! 와. <웃음> 어, 아니, 뭐 어, 사기치다. 아, 사기 저 오른쪽 다시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네, 네, 네. 비대칭 화장이 중요해요 네, 네. 한쪽만 하는 거 한쪽만 한쪽 네, 네. 안 하는 게인트라고요 요즘엔 트린데요게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 사라지고. 다시야. 틀수있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거데요틀린데거틀이데요틀린데거 틀린데요 틀린데거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요 틀린데거틀이거요틀만데요 틀린데요 틀린요거 한 봅시다. 예. 오우 색깔이 아주 좋아요. 아이 웅재는 오우 웅재 너무 예쁘다 야 우재야. 이쁘지 <웃음> 하나? 오빠 어때? 어 그래. 다무도나 진짜 미션 열심히 한다 진짜. 이렇게 하니까 또 미션 도 열심히 하죠. 10만 다인이 4등인 것같오 <웃음> 아 너무 잘됐다자 자, 여러분들 하, 하나 둘셋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셋 너무 잘 됐어 너무 잘됐어셀프 아! <웃음> 이게 바로 그 비대칭 네. 메이코 얼마나 수줍어요 이렇게 이 수줍은 매력은 어떠한 그런 상대에게 대해서 그런 보호본는걸자극한다 말이죠 이볼트쇼와이 이 마지막 보호 보는 건 작은 거겠어요. 남자 때 남성미가 있으잖아요. 이 손자 수염. 근데 검은색은 이제 트렌디가 지나고 요즘에 이 빨간색 수염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붉은 수염, 붉은 수염, 이 손자 수염을 해주면 이게 2020년 강탈이거든요. 어, 어, 예, <웃음> 너무 예쁘지? <웃음> 너무, 예쁘지?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예쁘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예, 네. 예쁘다 너. 어? 잘생겼다 어, 어 그래? 남자 남성미가 지네생각보다나 그래. 지금 응. 난 너희들 보기가 싫어 근데 그냥. 뭐 어. 나 근데 뭐가 됐든 어나보다 너가 나어 너무나 어, 어, 어. 그런거 그런 같아 굉장히 예뻐요 아아 아, 잠시만요 환불 나 진지하게 대답을 잡지 않았오맞아요눈 크겠다 눈, 눈. 눈이, 눈이 알콜 <웃음>